저를 이기신 분에게는 제가 구독권 선물해드릴게요. 어? 아, 형! 마지막 정산! 핫! 으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오렌지 바나나 펀치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국산 모바일 게임입니다. 이번에 국내 기업에서 야심차게 모바일 게임을 하나 출시했다고 해서 이런 거는 열심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광고를 받아왔어요. 일단 아무리 국산 게임이어도 게임의 퀄리티가 낮으면 광고를 안 봤는데 잠깐 플레이를 해보니까 되게 괜찮은 게임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선보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고전 게임 오렌지 바나나 펀치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바나나를 터치해보세요 요. 바나나가 선택됐어요 다시 터치하면 제거됩니다 요. 바나나를 터치해보세요 다른 과일을 터치하면 선택중인 바나나가 제거됩니다 화면에 있는 바나나를 모두 터치해보세요 같은 과일을 7개 이상 모으면 큰 과일을 만들 수 있어요 오 커다란 바나나가 생겼어 큰 바나나를 터치해서 터트려 보세요 이번엔 바나나가 더 많아요. 바나나를 모두 터치해보세요. 매우 큰 바나나가 생겼어. 아, 이 타격감이 너무 좋아, 진짜. 와, 이건 누가 봐도 이제 포도 누르라고 있는 거다, 그지? 와, 커! 안 돼! 아, 잘못 눌렀어! 아니, 이거 손으로 안 하고 마우스로 해야 돼서! 아, 덥 개빡대요, 지금 게임이! 아 터져! 아 이런 건 양손으로 해야 개꿀잼인데 승자의 기회 대전에서 이제 승리하면은? 이런 룰렛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나봐요? 겨우 두 배? 룰렛이 지금 두 배가 딱두칸 있는데 두 배? 으이야 지금부터 본 편이 시작인데 내가 아직 계정 로그인을 안 했거든? 로그인을 해보자 잠시 후 저희 제작진님 이거 어떻게 된 거죠? 분명히 내가 보석 달라고 했는데 보석이 하나도 없는데요? 아 우편보래요, 우편 보래요 우편 우편 이 어디 있어? 어? 여기 있네 예 일단은 하트를 사용해서 멀티 대전이 가능한 게임이에요 게임 방법은 방금 보셨다시피 같은 모양의 과일을 선택을 해가지고 최대한 많이 터뜨리는 그런 게임입니다 아 근데 난마우스에서 너무 불리한데 이거 어? 살려줘 아 정신이 하나도 없어 야 이거 마우스 조금이라도 삐끗하면다 끝나는 거야 이거 오렌지 오렌지 그렇지 청사과 청사과 아 잘못 놀랐어 아다먹기도 전에 터뜨리면 어떡해요 아빠빠 터진다 근데 바나나 빠빠 아, 바나나 포도 포도 포도 포도 나이스 사과 사과 아사사사 사과 사과 사과 사과 딸기 딸기 아니 개사 바나나 났나 나빠나 나빠나 나빠나 나빠 포도 포도 포도 아와 갑자기 상대방 점수 파고르는 거 뭐야 이게 연동이 아직 좀 느린가 보데아 4점차 아 4점 <웃음> 이거는 제가 지금 마우스로 해서 그렇습니다. 양손이었으면 훨씬 빨리 잘했 상점에서... 뭐야? 제작진이 이거 오류 났어요. 상점 구매가 안 돼요. 뭐 이거 상점만 안 떠. 과금을 유도하지 않는 클린한 게임. <웃음> 그건 아니고. 자, 상점에 들어와서, 이게 무료 게임이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광고가 뜨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VIP나 VVIP 이런 거를 구매하시면은, 광고도 스킵하고 매일매일 보석도 얻는 개혜자 패키지가 있네요. 돈 받아야지. 어? 이거 약간 우리 방송에 랜덤 박스? 럭키박스 할때그 상자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정감 간다 제가 제작진한테 받은 보석이 있으니까 슈퍼 상자 한번 구매해 봅시다 만원 뭐.. 뭐가 이렇게 막 미친듯이 나와? 아 10개만 주는거 아니었어? 상자 하나에 많이 나오는구나. 무슨 S가 막몇 개씩 나와. 아, 에이... 거두개 나왔어. 어? 재구매하면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네? 못참지, 한번더 간다. 어, S가 은근히 잘 나오는구나. 오, 근데 업그레이드 비용이 선 넘네, 미친. <웃음> 아, 이거는 지금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캐릭터 구매 비용이구나. 업그레이드. 카드를 모은 다음에 업그레이드 하는 거는 이것도 선 넘네. <웃음> 이것도 40만이잖아. 그러면은 여기에서 얘를 여기에다가 넣고. 얘 이름이 쌈바야. 십자폭탄 생성. 난 십자폭탄이 좋아 보이는데? 업그레이드도 지금 바로 할수 있고. 여기다 에 이렇게 삽입. 너 꺼져! 쌈바. 여기다 넣어주고. 아, 이러면 너무 시작부터 하이 스펙인데? <웃음> 괜찮은 건가? 하, 우매한 것. 난 S급 캐릭터를 갖고 있다고? 어, 바나나. 어, 오렌지. 오렌지 짱 많아. 오! 오! 오니? 와! 아이 빵빵 터지네, 아주. 일단 적은 과일들부터 모으고, 그 다음에, 같은 과일들을 훨씬 많이 모은 다음에, 터트리면은, 추가 점수를 얻나봐요왜 벌써 게임이 끝나려고 하죠? 빨리 다 터트려. 오! 터진다! 끝난다! 뜨! 나이스 아 내가 캐릭터를 너무 좋은 걸 넣었나? <웃음>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다시 <웃음> 다시 야빼 이거 지금 너무 속상해요 상대방이 됐다 이 정도면 밸런스 맞겠지? 이건 뭐야? 그냥 무료 상자인가 봐요 아 이게 플레이할 때마다 점수가 오르면서 보상이 계속 언락되는 그런 제도인가 봐요 뭐야 이상한 소리 야 <웃음> 캐릭터를 누르는데 이상한 소리 나오 스타터 패키지로 S급 캐릭터를 그냥 바로 구매할 수 있네 이게 확실히 입수 난이도는 높지 않은가 봐 겨우 2,500원 이런 건 당장 질러야지 내가 만약에 이 게임을 광고가 아닌 진짜 다운받아서 플레이를 했다면 은난 저거 바로 질렀을 테니까 여기에다가 악어를 넣어주자 한번 플레이해봅시다 좀쎄 보이는 애가 나왔는데. 어 그림이 왜 이렇게 안 보이지? 어 사과 사과 터트리고 오렌지 오렌지 오렌지 오렌지 오오오오오왜왜왜뭐뭐뭐왜왜 왜, 왜. 뭐, 뭐, 뭐, 왜, 왜. 뭐가 뭔데 왜 그렇지 왕딸기! 하! 빨리 다 터트려. 아 이겼나? 어 이게 정산할 때이 커다란 것들이 막 터지는구나 이겼다 아 이거 한번 이길 때 골드 되게 많이 주는데? 어? 승자의 메가 찬스! 아 여기에서 300 보석을 더 이용해가지고 최대 20배까지 또 추가로 얻을 수 있군요 아나 보석이 조금 비싸다고 느꼈었는데 그게 전혀 아니네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와2 0배 바로 10만 골드 로봇대전 이런 것도 있네 곧전인가봐 로봇대전을 플레이하고 별을 획득하세요 시험해보자 와 사과! 야! 야! 하아! 아니 터지는 맛이 진짜 너무 좋은데 이거? 바나나 아 최후의 최후까지 그래서 지금 플레이 가능한가요? 네, 지금 구글 플레이에서 바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게임 이름은 뭐였냐? 오렌지 바나나 펀치예요. 이렇게 일일 퀘스트가 있군요. 로봇 대전을 플레이하세요가 3번. 4단계 빛과이를 만드세요는 뭐야? 아니, 내가 만든 게 3단계였어? 광고를 시청하세요도 미션에 있어. <웃음> 그래, 우리 광고 한번 봐주자. 광고 어케본번 A few moments later. 광고를 한번 보면은 보상을 얻을 수 있네요. 와, 좀 빡치긴 하는데 광고를 다섯 번 보면은 아주 높은 등급의 상자를 얻을 수 있어. 약간 고급 상자, 급의 상자인 것 같아요. 와, 지금 슈퍼 상자. <웃음> 아까의 감동이 잊혀지지가 않아서 지금 완전 개끌리거든요. 아 그래도 이제 게임 플레이하는데 밸런스를 맞춰야 되니까 아 지르고 싶다. <웃음> 이건 뭐지? 친구 초대 이벤트. 내 추천인 코드를 입력한 친구 수에 따라 보상이 지급된대. 어 여러분 빨리 당장 입력해. <웃음> 빨리 입력해. 오야. <웃음> 잘못 눌렀.. 게, 괜찮아 처음부터 다시 싸우면 돼난 지금 4단계 과일을 만들어보고 싶거든? 오렌지만 미친듯이 만드는 거야 이렇게? 어 4단계! 음아! 와 아, 개쩔었다 바로 역전해버렸죠? 아 이게 과일을 극한으로 모으는 것도 일종의 전략이네 퐁 뭐야, 소박해.. 어? 아니 이럴 수가! 보타한테 졌어! 어 약간 화나는데? 뒤졌어 일로 와봐 뭐야 시작부터 과일이 되게 잘 나오는데? 아 기다려 봐 내가 나중에 크고 멋진 거 보여줄게 아우 야 과일이 잘안 보인다 이거 어? 지금 약간 필 왔죠? 약간 사과 필 왔죠 지금? 하! 음! 음! 아! 다터트려 아, 야, 질것 같은데, 뭔가 느낌이 좀 세하지 않니? 어, 괜찮은 건가? 와! 와, 마지막 정산에 겨우 이겼어. 와. 아, 앵글 로봇 좀 잘하는데? 아싸, 상자. 신선대전 친구랑도 싸울 수 있어 방이름 플레임 어, 여러분 한 명만 들어와 보실래요? 플레임 오 들어왔어 장작인가봐 오 어, 이렇게 방을 만들어서도 싸울 수 있구나 발라주지 기본 캐릭터인 거 보니까 방금 만드셨군요 왜 악어, 악어 패키지 안 질렀어요 네? 그 2,500원짜리 얼마나 갓해잔데 악어 일단 바로 앉혀놓고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 오해한 것 와 점수 <웃음> 아쉽다 힘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이것이 바로 악어의 힘 당장 지르시게 야 양민학살 재밌다 플레임 한번더 하자 달리고 싶은 사람 들어와 야 병아리 들고 오지 말라고 <웃음> 퐁. 와우, 순식간에야 그럼 밸런스를 좀 맞추기 위해서 나도 똑같은 조건으로 할게. 저를 이기신 분에게는 제가 구독권 선물해드릴게요. 좋아, 나 이제 이 악물고 한다. 이겼냐? 아! 같은 조건에서도 이기지 못하는 우매한 장작 같으니 아렇게 <웃음> 시청자 아누르니까좋아요아너아좋아아아아 <짓> <웃음> 어 뭐야? 아저 방귀 뻑뻑 저 개새끼 개색... 언제 저렇게 질렀어? 아 이거 이거 뭔 얘기지? 어? 아 형, 음잘된거 같아 형. 제발 여러분 저에게 힘을 아 마지막 정상 한! <웃음> <웃음> 구독권 나가쥬? <웃음> 아, 왜 이렇게 꼴받게 얘기하지? 덤벼. 같은 조건이라면 지지 않아. 응, 음, 바로 역전당했어. 패 났어. 터트려! 빵빵! 뽕! 빵! 아유, 좋아, 좋아. 어, 뭐야? 벌써 또따라졌다고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안 돼! 망했군 아 뭐지? 장작들 왜 이렇게 잘하지? 또 덤빌 사람 덤빌 사람이 아니라 구독권 가져가실 분나 <웃음> 갑자기 좀 겸손해졌달까? 덤벼 아안될것 같은데 이젠 내려왔어. 씨. 저게 나야? <웃음> 광고를 돈 벌려고 찍었는데 왜 자꾸 돈이 나가지 상한데. 나 어느새부터인가 말이 없어지고 정말 진심으로 다 하고 있어 게임을. 장작을 이겨 먹어야겠다는 이 못된 심보 이겼냐? 이겼어? 아, 이겼어! 드디어 창작을 한명 이겼어. 한명 이기려고 이렇게까지 빡집중을 해야 하다니. 음. 음, 자 이렇게 킬링타임 용어로 아주 가볍게 캐주얼하게 즐길 수 있는 재미난 게임 아 타격감이 진짜 엄청 쩔었던 오렌지 마나나 펀치라는 모바일 게임이었습니다 이게 조금 의미가 있는 게 저한테 처음으로 유튜버 광고를 맡기셨다고 해요 그런 만큼 여러분들 장작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이 게임에 대해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장작들의 화력을 보여주자고요 그만큼 잘 만드는 게임이 거기에다가 또 국산 게임 기업이다 보니까 많은 사랑을 해 주시면은 그만큼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작 분들도 많은 홍보 부탁드려요 마치도록 하죠 오렌지 바나나 펀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바 종료